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기를 부산지역이 조정으로 묶이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종일 전화 상담이 많았었습니다 어, 특히 지금 계약을 했고 아직 잔금을 안 쳤는데 어, 이럴 때는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하는 그런 적용 전화들이 많았었고요 잠깐 나중에 자료 하나 짚어봐 드릴 거고요 부산은 우선 해수, 동남, 년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까지 이렇게 일곱 군데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어, 그동안 어 대구는 투기가열 지구이기만 했다가 이번에 이제 소정으로 같이 지정이 됐네요. 세금에 대한 중과 부분은 소정지역이 훨씬 더 규제가 세거든요. 그동안 참 신통방통했습니다. 대구가 지정이 안 되는 게. 어, 여기 보시면 지정되는 그퍼센테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잠깐 한 보세요. 어, 부산 전체는 2.9에요. 2 9 1년 누적으로 보면. 부산 전체가 2.9 어, 가장 많이 갔던 해운대가 10.13 수영이 6.11 동네가 5.75 이렇거든요. 남구는 3.54 연재가 3.85 연재가 남구보다는 좀더 많이 갔네요. 요렇게 간 차트 자료가 자 지정이 됐는데 그거를 제가 한 번씩 저희 상담할 때 제가 써드리는 자료에 금방 아까 다섯 개 구가 이렇습니다 아까 해운대가 10.11이었죠 아까 거기는 여기 보시면 얼마냐면 11.1이에요 해운대구가 그리고 아까 수영구가 8.7이에요 매매지수 변화가 어, 부산 전체는 3.2였고 어 그리고 동래구는 어 6.6이구요. 수영구는 8.7 남구는 4.2 정도에요. 요, 요 차트에 나와있는게 국토부에서 지금 내어놓은 그런 데이터보다 약간 0. 몇씩 높아요. 요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 대충 맞다는 뜻이죠. 그 차트가 요렇게 해서 지정을 했대요. 그러면 지정을 하고 나면 어떤게 가장 어, 우리가 또 연관을 미치냐 이걸 보면 세금 부분이 가장 크죠. 그럼 세금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어, 지정될 때 미치는 그 영향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조상지역에 묶였다. 뭐 어떤 게 차이가 나냐 하는 게이 부분입니다. 그죠? 어,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대출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제한은요. 어, 당장 LTV하고 DTI가 이제 한도가 좀 축소가 되겠죠. 어,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렇게 할때 세대당 보증한 건. 한 건입니다. 한 건. 어, 비조정일 때는 조정에 먼저 한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조정에 중도금 한건 일어나고, 세대당 요렇게 두 건까지는 가능했거든요. 이제 이런 거안 됩니다. 그냥 다 조정이면 그냥 한 건. 한 건만 일어나야 되고에.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주택 보유를 이주택 이상 주택 보유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제로입니다. 제로 이것 때문에 전화들이 오늘 꽤 많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계약서를 썼고요. 아직 잔금을 안 쳤는데요. 중간에 지정이 됐습니다. 2주비 승계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중도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2주택 이상 다주택자입니다. 요거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자료들을 발표를 하면 어, 지정 이후. 그러니까 지정이 발효되는 요 발효시점이 11월 20일이거든요. 요 법문은 발효되는 시점이 오늘 발표했고 이 길이 내일부터 유효한 그런 발표였는데 어, 그 이후에 이렇게, 뭐,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 그한 부,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그 전에 계약금을 넣고, 실거래를 증명을 하는 그런 계약은 전부 앞에게 그냥, 원래께 적용된다라는 걸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6.17 대책에도 보면 그런 게 붙어 있고. 근데 이번 정책 발표에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그래서, 은행의 내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 계약서 쓰기 전에, 밤, 그게, 어, 지정되기 전에 계약서를 쓴 거는 다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대출이 진행될 걸로 믿고 우리가 계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주비가 뭐 억대 넘는 그런 돈들인데, 그래서 조정 지정 전에 계약서를 쓴 거는 저는 그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당국의 발표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2주택 이상 일단 바뀌게 되면 가장 큰 제재, 제재가 뭐냐면 비조정에서 조정이 되면 제재가 뭐냐면 당장 취득세 주택이 1주택까지는 예를 들어 6억 이하는 1.1이지만 2주택이 8.8이죠. 그 조정일 때는 그동안 이게 비조정일 때는 3주택이 8.8이었거든요. 4주택부터 이렇게 12%였는데 이제는 주택수가 하나씩 줍니다. 취득세가 요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중가가 됩니다. 2주택은 20%포인트가 중가되고요. 3주택은 30%포인트 일반세율이 6에서 내년 6월 1일 이후에 10억 이상 양도차익은 45% 구간이 신설이 되는데 일반세율은 이렇게 적용되는게 만약에 기존 3주택이다 그러면 플러스 여기는 30을 더하셔야 되고 여기는 30을 하면 75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양도세가 이렇게 양도세가 중가가 되고요 시득세 중가가 한 주택 줄어서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를 할 때는 어 여기는 지금 뭐 양도세율이 50대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다 66입니다. 이제 1년 이상 66으로 계속입니다. 계속 양도세율왜 50% 되있죠 이거 아닌데 66입니다. 분양권 지방광역시는 그렇습니다. 지방광역시인데 뭐 분양권 가지고 있다. 1년까지는 70 2년차에 60 이게 입주권까지 분양권 상태는 계속 이렇게 지정 정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종부세 추가되는 건 기본이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마쳐야 됩니다. 및및이라면 엔드조항이죠. 엔드,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종전주택을. 이걸 아주 쉽게 딱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내일부터 이 발효가 되잖아요. 내일, 내일 날짜로. 제 사무실 뒤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레전드 아파트를 한 채를 샀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레전드를. 뭐 내일부터는 조정이니까. 한채 보유 중에 뭐 예를 들어 대연팔 구역을 하나를 샀습니다. 이게 아직 초기 진도거든요. 남부니까 조정입니다. 그렇죠? 레전드를 뭐 내일 이후로 하나를 사서 가지고 있고 레전드를. 조정지역 일대 레전드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그리고 어, 재개발 구역에 아직 사업식 인가 전에 주택에 대연 팔구역 조그만 걸 하나를 샀어요. 주택을. 이럴 경우에 레전드에 이제 양도 차익이 많이 났습니다. 양도 차익이. 그걸 예를 비가세로 팔고 싶은데 조정지역에 관리처분 전에 이런 구역의 주택은 그냥 주택이거든요. 입주권이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져야 그 이후에 입주권 신분입니다. 그래서 1주택 가진 사람이 조정지역에 1주택을 샀어요. 이럴 때 아까 여기 뭐라 해놨을까요? 이 시정 이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먼저 샀던 요 레전드를 A주택이라 하고 종전주택, 대연팔을 B주택이라 하면 A를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대연팔구역 날가빠져갖고곧 철거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집에 시입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레전드가 비과세가 된다 뜻입니다. 조정 이후에 내일 날짜 이후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고 매수를 하신 분은 그런 분이 다른 재개발 구역에 관리 처분나기전 입주, 그, 집주택을 하나 샀다. 재개발 구역에 실입주하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지금 최근에 뭐, 뭐, 뭐, 뭐, 여러 구역에 아직 구역 지정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사전다당성 검토 신청만 한 이런 지역에 주택들을 많이 샀습니다. 사람들이. 기존 사고 잠금 친건 상관이 없겠죠. 앞으로 그런 구역에 그걸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기존 살고 있는 집 1년 안에 팔고 여기 이사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개다 조성지역에 있을 경우에 하나라도 비조성지역에 있다면 이건 적용 안 됩니다. 그냥 3년입니다. 하나라도 비조성지역에 있으면. 이해되시죠? 이거? 이게 거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리 되면 어디가 타격이냐. 조성지역 안에 있는데 아직 사업 진도 이런 재개발 지역에 아주 낡은 주택. 들어가서 살기 너무 힘든 그런 낡은 주택, 그런 주택을 사신 분은 기존 주택이 양도 차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두시고,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 샀던 그 집을 2년 들고 계시다가 일반 세율이 될때 이제 양도를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만약에 어 관리처분이 안 났다, 주택일 때 판다 그러면 플러스 이주택이면 20% 중가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만약에 1억이 났다. 원래 이거는 35% 구간인데 20% 더하면 55%의 세율로 뒤에 산 집을 세금 내고 양도하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기존 살고 있는 집이 뭐 너무너무 양도차익 큰 집이라 가 세금 내고 못 판다 하면 요 이해되시죠? 이부분이 굉장히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이게 어, 그리고 또 바뀐 거는 그동안은 부산은 6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주택 그... 어 계약서를 쓸 경우에,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모든 거래, 전 거래, 전 거래 전부 자금조달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정빙자료가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대략 리스트만 적어서 그냥 제출하면 됐는데, 이제는 정빙자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은행에서 예금을 찾았습니다. 예금 찾은 그 통장 내역, 그죠? 뭐 주택담보대출 받았습니다. 뭐, 대출 그, 뭐, 받은 그 내역서. 뭐, 그런, 그 자금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 출처가 내역이. 어, 누구, 뭐, 형제 간에 돈을 빌렸습니다. 사용증도 제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태까지는 사용했습니다. 하고 적기만 하면 됐거든요. 이제는 사용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 그런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게또좀 바뀌었습니다. 차이가 많죠. 어. 취득세 중과되는 거 그러니까 주택수 하나 줄은 거 양도세 2주택 3주택이 20% 30% 어, 중과되는 거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가는 거 증빙 첨부해야 되는 거 그리고 1주택이신 분이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살 때는 당장 관리처분전는 취득세도 이제는 8.8%를 내고 취득을 하셔야 되고 엔더요집 사고 나서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덩달아 요 새로 새로산 재개발에 입주까지 실거래로 전입까지 해야 기존 살던 집 비과세 된다는 거 굉장히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주비 대출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거는요 이렇게 조정에 묶이고 나면 이주비 대출이 제한이 따릅니다 이주비 대출은요 1주택자까지만 가능해요 무주택은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1주택자까지만 이주비 승계가 가능한데 어, 요거는 주택을 처분서약을 하고 1주택을 처분서약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 갖고 있는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 60%가 이미 나와있는 이주비라 해도 승계는 50%만 됩니다. 10%는 감정평가액의 10%는 상환을 하고 50%만 최대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1주택자 아니고 2주택인 분은요? 2주택인 분은 2주비 승계가 안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범 일어날 때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걸 보겠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또 바뀌는 거는 여태까지는 지금 레전드에 계신 분들이 대연 3구역을 하나를 사실 때 대연 3구역 매매 계약서를 넣으면 레전드의 KB 시세의 60% 정도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 대출을 실행해서 대연 3구역에 상금을 많이 치게 해드렸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 대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1억까지만 되고요. 이 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연간 1억씩 되더라고요. 요거는 연간 1억씩요. 연간 1억씩 되고 어그 무슨 한도가 있던데 한도 까먹었어요. 연간 1억씩 되고 대신 주택수가 늘면 안 돼요. 바로 상환하셔야 됩니다. 주택수가 늘면. 이건 3개월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주택수가 늘었나 안 늘었나 모를 것 같지? 귀신같이 알고 전화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금쳤던 양정 1구역에 84 플러스 46이 있었어요. 요 사모님이 요 조항을 모르고 그냥 집을 사셨던 거예요. 타지역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 1억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이걸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택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 대출을 상환하든지 집을 팔든지 두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환할 그게 자금이 미치안 돼가지고 결국 이 집을 팔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귀신같이 알고 전화 오더라고요. 어 그런 그게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만약에 큰 흐름은 이렇고요 그런데 지금 매매계약서를 써놨어요 매매계약서를 근데 아직 잔금을 안 쳤습니다 근데 묶였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이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어요 내용은 음 여기 보시면 요거는 기재부의 그 재산세과에 해석을 해 놔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제가 꼼꼼하게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요 연관되는 분들이 꽤 계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기획재정부 사이트입니다 아 국세법령정보사이트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어, 질의응답 그 칸에 받은 답변을 지금 훑어보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 당장, 초롱부동산 같은 경우에, 계약은 이미 오늘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어제까지 계약, 계약을 다 했습니다. 잔금이 12월 달 계약인 건이 굉장히 여러 건 있어요. 아직 잔금안 쳤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조정지역 묶인 게. 이런 케이스에 계신 분들이 과연, 뭐, 이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어, 향후에 뭐 대출, 정 이주비고 뭐고 다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취득세도 그냥 1주택이라고 2주택까지 주택취득세라 생각하고 샀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뀐 거 그대로 적용되는가 아니면 계약 그대로 한것 같으면 그대로 적용되는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 물어보면 답변 주는 데도 없어요 정확하게 뭐 이런 전화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뭐 제가 뭐 답을 다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어, 요 질문을 받고 어, 이제 또 이 자료를 제가 이제 하나를 받고 직접 여기 들어와서 법령센터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목이 신규 주택 취득 계약 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이주택 허용 기간. 이게 질문입니다. 아까 둘다 조정으로 적용이 되면 일시적 이주택 허용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년이었고 실제로 전입까지 해야 되죠. 새로 산그 집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정이 아니었던 것 같으면 이게 3년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계약을 먼저 했는데 어느게 적용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 요지는요 신규 주택의 취득 계약 체결일과 잔금 청산일 사이에 종전 주택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이분은 어, 어떻게든 기존 집을 이미 어, 새로 산 집이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조정지역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게. 근데 파은 집이 계약서를 쓰고, 매도 계약을 다 썼는데, 아직 잔금을안 받았는데, 이게 그냥 조정으로 딱 묶인 거예요. 그럼 요렇게나 요렇게나 뭐 똑같겠죠,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뭐 계약서 썼는데 조정 묶인거나 아니면 기존은 뭐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그대로 있는데 새로 산게뭐 조정이 묶였거나 계약서 썼는데 지금 조정이 묶였거나 그거 똑같은 케이스겠죠. 아니면 둘다 예를 들어 어 레전드에 있는데 예를 들어 레전드에 계시는 분이 남구잖아요. 이번에 묶였죠. 이런 분이 해운대구에 있는 실제 제또 고객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해운대 자동의 집을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레전드를 하나를 샀는데 잔금이 12월이에요 계약은 수석 지나고 10월 중순에 썼어요 계약은 그 이런 분 경우에 둘다 조정조정 돼가지고 1년 안에 과연 입주를 해야 되는가 레전드에 아니면 그대로 자동신도시에 그대로 거주하셔도 되는가 자동신도시를 뭐 1년 안에 팔고 들어와야 비과세가 되는가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났거든요 어떻게 되는가 한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종전계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어떤 사례가 지금 발생되느냐면요. 제가 오늘 이, 이 조문을 찾기 전에 머리, 김이 설설 났습니다. 진짜. <웃음> 이 정부가, 만약에 이거, 이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저 진짜 폭탄 하나 들고 저 찾아갈 뻔했습니다. <웃음> 어떤 게 있었냐면, 한번 보세요. 요거 그대로라 하면, 만약에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매도. 전입해야 됩니다. 앞에 그양도차익한 5억 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이분은 아직 잔금을 안 쳤잖아요. 새로 사는 게 12월에 달 조정 묶일 지역을 지금 사는 거예요. 요 있던 집도 조정으로 묶였고 이번에 해운대구가 요런 상태에서 이분은 해운대에 그대로 거주하시려고 이거를 전세를 지금 놓으려고 해요. 전세를 계약서는 10월에 달 썼습니다. 이 매매 계약서는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칠 거예요. 이럴 때 전세를 만약에 확정을 했다, 조정 묶이기 전에 계약서를 썼다, 2년 플러스 2년을 거주하려할수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내보낸다 해도, 2년 계약 기간 안에 1년 6개월 지나서, 그 6개월 점에, 뭐, 어떻게 나가라, 어째라, 이렇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2년 거주할, 의무는, 그, 책, 의무는 있고, 나는 내보내려면그 6개월 전부터 뭐, 한달 사이에 나가라고 실거주, 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아무리 그래도 2년 안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 나는 1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전입도 해야 돼요. 둘다 조정으로 묶여서 조정, 조정으로 바뀌어요. 잔금일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 법이 무슨 순가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세입자는 2년을 버티고 살아야 된대요. 그,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기로 하고 계약은 이미 했고 조정 전에. 그리고 잔금 치려고 했더니 조정이 묶였고.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해가 부터가 안 되시죠? <웃음> 전세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정이 묶였어요. 이 세입자는 2년은 의무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정지역에 집이 하나 있고 이번에 조정으로 묶이게 되면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이미 계약을 한 경우에 조정이 묶인 후에 계약을 하는 거는 내가 예상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 1년 안에 입주해야 되는구나. 전세를 놓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살 집만 사야 되겠구나. 그게 조정이잖아요. 조정 전에 산 거는 전세 놓으려고 샀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 다 되시죠. 이 상황이. 그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 중간에 이제 잔금을 쳐서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웃음> 이럴 때. <웃음> 어 신규주택의 계약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그러니까 원래 집을 만약에 서울에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레전드 하나 있던 게 조정으로 묶였다고 라 가정을 할게요. 예를 위해서 어, 이럴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1년 안에 팔아야 되느냐 3년 안에 팔아야 되느냐 계약은 했고 잔금 안친 상태입니다. 요 내용이. 그랬더니 답이 음, 오기를 예. 답이 어떻게 왔냐. 어 일단은 아까 1안은 어, 3년 이내 그 다음에 2안은 1년 이내 이렇게 이제 1안 2안 딱 일어났더니 회신은 이지리의 경우 1안 3년 이내라고 답이 왔습니다. 3년 이내. 자 계약서 썼어요. 중간에 조정 묶였어요. 뒤에 잠금 쳤어요. 요때 비조정이었어요. 이때 조정됐어요. 그냥 비조정 그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답이 온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적용해줘야 될 텐데 요번에 어, 이제 사례를 적어놓은 걸 보면 2018년 10월 수원시 영통구 비조정 지역이었네요. a주택을 취득을 했고 그다음 2020년 2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건 조정 지역입니다. 조정 지역 집을 이제 뒤에 산 거죠.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이렇게 됐네요. a주택 소재지 영통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 1 0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이미 조정 지역 거를 잔금을 치고 앞에 거는 비조정이었어요. 뭐 이럴 때 질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이제 조정으로 바뀌는 거죠 뭐 그럴 때 질의 내용 신규 주택의 취득 계약 체결일과 잔금 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이주택 특례 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요게 질의 내용이고 답은 3년이란 뜻입니다 관련 조항 쭉을어보라 나와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그리고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아, 요거 아니, 1세, 1세대 그거구요. 아, 요기 아니고. 요거 기획재정부 재산세, 재산세제과 825,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 참고해 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어, 서면 2020 법령 해석 재산 1808은 요 내용을, 지리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 내용이구요. 아까 여기에, 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825, 요거는 간단하게 딱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뭐그 음, 이미 들어가 버렸네요. 제가 창을 닫아놓으니까. 요렇습니다. 아, 아 뭐, 일사천리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조금 정리, 정돈을 해드리면, 조정 묶게면 지득세, 주택수, 이주택부터 중과, 어 그리고 양도세 당연히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중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1년 안에 앞에 종전주택 기존 살던 집 1년 안에 양도 그리고 새로 산그 집으로 실제로 전입 1년 안에 그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금조달계획서 모든 매매계약은 다 증빙서류까지 증빙 갖추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그리고 어, 이주비 승계하는 거는 1주택자까지만 어,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뭐 50%던데 그건 또 나중에 은행의 최종 지침을 한번더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한 건. 사업 진도가 빠른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살 때는 전입해서 실거주 1년을 할수 있는 집을 사야 양도 차익이 많이 난 종전 주택 비과세 그럼 그런 걸다 비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관리처분 난 지역의 승계조합원일 경우에는 기존 입주에서 2년 안에 실거주 1년 이상 갖다 놓으면 3년이 지나도 종전주택 비과세되고 하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그 혜택은 그걸 지키든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에 사업진도 빠른 곳을 매수를 하시든지 조정지역에는 관리처분 난승계조합은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거는 취득세 4.6 중과 안됩니다. 4.6 그냥 토지취득세 철거됐을 경우에요. 아니면 무허가나 뭐 작은 토지나 뭐 이런거는 취득세 주택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그냥 입주권은 관리처분 난 입주권은 중과가 안됩니다. 그냥 일반세율이에요. 6에서 최고 양도차익 10억 이상은 45%. 그러면 어, 진도가 빠른 지역에 아까 입주권을 뭘 샀는데 팔려고 했더니 취득세가 30%가 중과가 된다 했죠. 그걸 먼저 팔 경우에는 그럴 때는 관리처분인가 날 때까지 그냥 들고 가세요. 둘다 아무것도 팔지 말고 종선주택양도차익큰 것도 그대로 들고 계시고 1년 안에 전입을 못할 상황이라 하면 뒤에 산 재개발 지역의 초기 진도도 긴 그림으로 그냥 들고 가세요. 관리처분인가 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일반 세율로 매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뒤에 파는 거는 비과세는 안될 거니까 중간 안 되는 일반 세율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긴 세월 들고 간다 하는 동안에 뭐 중간에 정부도 바뀌고 뭐또 법이 바뀔 수 있겠죠. 조정이 묶였다 풀렸다고도 하니까 어 그런 상태입니다. 음. 소정, 그러니까 초기 진도에 아까 재개발 물건을 살 때는 당장 1주택 있는 사람이 관리처분정거 살라면 이제는 2주택부터 바로 당장 취득세도 8.8 적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요 법이 또뭐 대출 관련이라든지 이런 해석이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은 거래가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런 부분을 또 피해서 비켜서 살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지 그걸도잘 감안해서 또 살펴봐야 되니까 역세권이고 학세권이고 뭐 규제도 안 묶여있다 그런 지역이면 얼마든지 또 미리 사둬도 괜찮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짚어야 될 부분만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사고 파는 그런 관점 기준에서 일사천리로 제가 짚었습니다. 어, 일단은 계약서를 오늘까지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쓴 경우에, 어, 요 조정이 적용되는 어떤 뭐 이주비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켜가는지를, 어, 일단 은행에 그 내부 지침 내려온 걸한번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시적 이주택은 아까 이게 보셨던 것처럼 국세법령정보센터에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 걸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너무 길어졌나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